집에서 한번 셀프로 되게 모발을 기부를 할 예정이거든요. 쭉쭉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에 듭니다. 오늘은 제가 3년 동안 기른 이 머리를 잘라보려고 한데요. 집에서 한번 셀프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이 정도로 자른 다음에 조금씩 다듬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5대5로 반으로 갈라주시고 이런 고무줄로 자르고 싶은 길이 바로 밑에 이렇게 묶어주고 길이를 어느 정도 봐줍니다. 자기가 자르고 싶은 길이가 한이 정도다 싶으시면 그것보다 조금 더 밑에서 잘라주셔야 나중에 다듬을 때 길이가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어깨선까지 오는 칼단발? 똑단발을 하고 싶어가지고 조금 길이를 이정도 맞춘 다음에 바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잡고 이 상태에서 <웃음>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거는 풀지 말고 이렇게 고무줄로 묶은 상태에서 제가 소아암 환우들한테 모발을 기부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대로 택배박스에 넣어가지고 어머나 운동본부에 보낼 예정이라서 그냥 이렇게 줄게요 어, 되게 이쪽만 잘랐는데도 엄청 가벼워지고 기분이 지금 엄청 좋거든요? 여기도 반대편도 똑같이 잘라줄게요. 갑자기 머리를 자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단발을 한 1년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모발 기부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올 초에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긴머리 스타일을 더 하고 싶어서 미루고 미루다가 길이가 지금 딱 맞아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이게 소아암 환우들이 어린 나이에 항암치료를 하다보면 이렇게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놀림도 엄청 받고 엄청 힘들어한데요 근데 인모 가발 자체가 하나에 수백만 원 정도 하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발 기부를 해주시면 환우들한테 엄청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길이는 다듬어줄 거니까 삐뚤빼뚤해도 기장만 맞춘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누덩이를 잘라냈고 음, 이렇게만 했는데도 지금 엄청 가벼워진 그런 느낌? 근데 지금 엄청 빼뚤빼뚤 빼뚤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부터 칼단발을 할 생각이었어서 따로 수술치거나 하지도 않고 그냥 길이만 맞춰볼게요. 헤어 에센스나 이런 헤어미스트 같은 걸 머리가 충분히 젖을 정도로 뿌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길이를 조금씩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길이가 지금 딱 밤에 들어가지고 여기도 이 길이에 맞춰서 잘라줄게요. 이렇게 길이를 다듬어 주실 때는 실패하면 훅 짧아지니까 조금씩 조금씩 잡아서 길이를 맞춰주세요. 머리가 지금 뒤에 기장이 약간 중구난방인 것 같아서 이 뒷부분만 조금 더 잘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웃음> 제가 원하는 길이대로 살린 것 같고 앞머리는 원래 계속 이렇게 앞머리 없는 단발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빠르진 않을 거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한번 고데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머리를 살짝 이렇게 뻗친 느낌으로 계속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단발용 고데기로 앞머리 먼저 해줄게요. 이렇게 뒤로 넘기듯이 해서 앞머리 볼륨을 만들어주고 꽂 부분은 일단 눌러주고 단발 고데기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단정하게 쭉쭉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꽂힌 데 없이 깔끔하게 펴주고 끝에만 살짝 말아주는 요 구렛나로 이 부분을 C컬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포인트를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빼서 넘기고 다닐 수 있게 오른쪽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기면서 귀에 꽂지 않고 이렇게 넘겨가지고 살짝 귀에 걸리듯이 이렇게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발 고데기도 이렇게 끝입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제가 집에서 자른 것 치고는 엄청 잘잘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 넘기면 이런 느낌? 좀 기분 전환도 되고 가을에는 단발에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저는 마음에 듭니다. 확실히 층을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똑단발 정도는 집에서 충분히 미용감이 없이도 자를 수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혹시 단발 하고 싶었다면 집에서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긴 머리에서 자르시는 분들은 머리카락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소아암 환자들한테 기부하는 캠페인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